이렇게 활동하면서 응. 이렇, 염색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음 맞아요. 그냥 검은색, 갈색. 우리들이 그렇네. 어, 우리들이. 어. 비슷하네. 너무 비슷하네. <웃음> <웃음> 화장도 좀 다르게 해봤는데. 맞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뭔가 도겸이 형이 섹시해졌어요. 응.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 원우 씨 거기서 잠깐 들어어요 오늘 형 콘서트 어때요? 컨디션은 좋은데. 네. 어 좋아요? 맛있어요? 오늘 <웃음> 뭐찾할수 <웃음> 어, 있죠? 아, 네. <웃음> 네 되게 뭐 별거 안 하는데 웃기네요 아 그래요? <웃음> 아, 그래요? 저희 콤비가 아, 좀그런거니요 아, 그, 저번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번에 아, 처음 모여드리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이번에 음. Thinkin' a o u t 를 하는데 음. 되게 특별하게 이번에 좀 재미나게 무대를 준비했었거요저기 아, 그게 제일 기대되긴 해요 아주 나이스, 조겸이의 댄스맛. 아 준비하면서 아주 나이스를 네. 할때 처음부터 지 부담이 많이 돼요. 네. 아 거의 뭐, 세미진이전 매트클럽 할수 있는.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바로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이. 어, 아마도 보시면 네, 충격을 받으실 네. 수 있어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어, 이런 뭐, 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그렇시다. 이제 오늘 콘서트. 네. 정말. 저희가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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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호주이보가또 있잖아요, 최초 공개. 그렇죠. 네, 날 쏘가라 무대가 있는데 저한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밖에 여기가 뜨겁다고 해요. 그래요? 네 원래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덥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특히나 더뜨겁다 하니까 음. 우리 캐럿들의 성원이 이거 좋네요. 예가계서 네. 하이파이브를 치고 싶어하더라고요. 아, 제가 리허설 때는 한 번도 안 쳐줬는데 네. 공공개 때는 그냥 쳐주기로 했어요. <웃음> 하이파이브 기대해주세요. 음, 재밌게 소개하러 왔어요. 땅땅. 이거다. 여기 스테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멤버, 멤버 별 리뉴스 <웃음> 센티마크도 있어요. 받고 센티마크. <웃음> <찾고> 싶죠. 짜잔! <웃음> 저희 이름이 다 적혀있는 저희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이거 들고 예쁘게 응원해주세요. 특별하게 준비한 분엔 좀 많이 있는데 저 지금 딱 생각나는 건추아이랑 같이 하는 로켓 그 돌출 무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무대가 있어요 예, 저랑 슈아 이이 그 각자 한 명씩 한 자리씩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로켓 할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하자 호시 한번 해야지 또 호시 한번해주세요 오케이 뭐 호시 필요한지 말이 필요하지 필요해, 필요해. 다 부사봐! 네! 하나 둘 셋! 빨 그래서 그걸 이제 현실화한 무대라서 그걸 차고 있습니다. 참 멀었어, 기억나. 힘내서 하러 갑니다. 빨리.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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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파격적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도전이, 도전이었고 저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강렬한 퍼포먼스였다 보니까 음.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고 아, 뭔가 멤버들이 다 이제 다른 음악이어서 네. 또안 겹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안 겹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악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저 같은 경우는 뭐 무대 포인트라기보다는 일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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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에다 타투 스티커를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DK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해야 되나?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붙이면 DK가 되겠지? 아형예아 처음 해보세요? 아 제가 이거 직접은 처음 해봐가지고 아 저는 이미 했잖아요. 아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이렇게 물을 또, 또, 또, 그러면 더잘 돼. 돼. 왜냐 우리 골고루 돼. 골고루 돼? 응 바로 돼? 아우 어, 이쁘다 잘 됐네 잘 됐네 업체 멤버들이 콘서트 하면 해나 바람이 불어요 응. 어저께요 어제 어째 쓸수 진짜 없겠어요 그러니까 돌출 무대를 하, 하고 돌출 무대가 낮으니까 돌출 무대에서 이렇게 가요. 계속 쓰게 서 간다. 낮아졌다가 높아지는데 애들이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래서 뒤에서 아, 인사람 뒤에서 이제 제가 해야겠 애들 보이데돼뭐 하지? <웃음> 허리 풀어야 된다 허리 풀어야 된다 <웃음> 계속 허리 부었어근 이도 있구나 을 하는데 지팡이가 이게 약간 좀 풀려 있어보여가지막 이렇게 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팡이로 쾅한 폭죽 터진 부분인데 거기서 이게 풀렸는지 혼자 미술을 막 <웃음> 아, 이렇게 하다가 빠이크 네 그래도 남다르게 근데 잘했고요그 실수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무슨 카드인지 아실까요? 잘 보시면 Only for Carrot 오로지 캐럿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인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은 이렇게 있는데 멤버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 이걸 물었는데 이분게 되게 베스트 컷으로 뽑혀가지고 어, 다행입니다. 이걸 물어볼까? 캡처 하세요. 오늘 힙합 팀파팅하고 좋았어. 자, 우리 나머지도 파팅해서 뭐, 파이팅 합시다. 말이 필요하겠니? 좋았어. 말 네, 필요하죠. 다시 부셔버릴 하나 둘 셋. 파 t y o u 이렇 i 오셨습니나다 톤이 뜬게좀 아쉽네요. 이게 좀 아쉬운 거 빼고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Q 저거 없는 쇠들 패배가 저런 Yeah, yeah, e a h 우리 세골째, 몰랐째, 몰랐째 우리 피신이라도 모든 시점으로 해줘요 시끄 그냥, 아 우리 아 e t e e 소리 바로 저기 돼 슬쩍 해자 말야 내일도 답리좀 매일 줄까 제가 오늘 그 솔로 무대로 들려드렸던 들려 노래 제목이 시작처럼 이라는 노래인데요 아, 여러분을 사랑했던 제그 마음을 평생 항상 처음처럼 시작처럼 가져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세븐틴의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시작처럼 그 설렘을 가지고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캐럿분들 오늘도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네 앞으로도 네, 더 많이 즐거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쌍둥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이 <웃음> 끝났습니다. <웃음> 아, 멤버들이 다 준비한 거 네. 너무 잘 보여준 네. 것 같고요. 힙티 마무리 힙합 팀 공연 오신 분들이 오신 캐럿 분들이다 보니까 잘 뛰어오시고 되게 재밌게. 아주,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내일 네, 은 그리고 또불자는 토요일이니까요. 화끈하게 갈수록 더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봐요. 일 네, 봐요. 지금 단체 무대들도 하고 개인 네. 솔로 무대들이 굉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많은 장르 스타일이어서 충분히 어,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힙합 팀이도 열심히 해주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보컬 팀이 이제 오늘 난리 나게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주형 자신 있나요? 자신 있다니다 오케이. 파이브 좋습니다. 예. Yeah. 파이팅. 긴장됩니다. 너무나 긴장되는데 하고 가사도 제가 쓴 거라서 좀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팬들이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떨리는 게전는 솔로곡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됐는데 어, 한번 가져오지 않고 <웃음> 어,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보이죠 이거 여기에 <목소리> 장미를 새겠습니다 오늘 준이가 받친다 <웃음> 오케이 준이원 레츠고! 세 번째 날 콘서트니까 <목소리> 어, 그냥 전에서럼 어. 안정하고 어. 어. 받치지 어. 조이게, <웃음> 말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오늘 그 뭐야? 밖에서 오리시작할게많이지도안좋았단말이에 진짜, 그래, 아, 네. 진짜. 아, 진짜. 진짜 화이팅 하세요. 얇게, 얇게. 시다 우리!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예스! 예스! 예! 아, 진짜 예! 오늘, 네. 오늘 솔로 운대 끝나면 너무 후련할 거야. 응원해주세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네.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끝> 아니요, <웃음> 아, 아, 아, 그때, 아, 그때 중간중간 계속 긴장 <웃음> 엄청 많이 했었는데 아, 그 처음 아, 보여주는 곡이니까 너무 무서웠었는데 <끝> <근데>. 훈련하고 <끝>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막기 너무 잘했어 진짜로? 어 진짜 멋있었어 <끝> 어, 진짜이 정도로 직장을 어. 해주다니 어,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춤은 춤 물론 잘췄는데 표정이 분위기랑 분위기랑 옷이랑 얘가 이게 다맞았아다 맞았다고 생각하잘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콘서트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콘서트를 하는데, 내 계속 더 커지는 것 같고, 우리의 소중함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소중함을 또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콘서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나게 뛰어놀 수도 있고, 또한 많은 좀 감동과 교훈을 많이 얻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어요? <웃음> 아, 다행이네요, 정말. 아, 이렇게 콘서트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콘서트 할 때마다, 정말 <웃음> 여러분들. <웃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정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은 우리 같이 즐겁주세요 1, 2, 3, 화이팅! Peace! 으 e a c e Peace! Peace! Peace! Peace! Peace! 에 e a 이 e Peace! Peace! Peace! Peace! p e 으 c 배경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배경 제가 발 위에서 앉아있거든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좋아서 별비라는 그림 그 가방이 있어요. 그 뒤에 배경 정말 똑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콘서트 그캐롤봉 그 장면을 생각해서 그리는 그림 무대에서 이렇게 그 그쵸? 비슷하죠? 이곡으도 여러분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 통해서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퐁팀 무대들은 다 기대되는데 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표정이 얼마나 흥분할지가 진짜... 오! 앤앤 d 스 u s t in future. That's good. We're the last one. We're the last o 아 e We're the l a s 어 one. We're the l a 그 바닥 빵하면 마이크 빵 올라와. 그딱 잡아야 돼. 간다 간다. 마이크 마이크. 언제 나와? 마이크 지금. 와야 지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예수 하수 진짜 Beams. <laughs> 맘좀 편하지? 고마워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예,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얘가 준비할 때부터 너무 긴장을 하고 고민이 되게 많아서 무대 준비할 때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얼어 있었던 것 같아서 도겸이 형이 많이 응원해줘서 진짜 힘이 났어요. <웃음> 마지막까지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요. I w a n n fly 나를 봐봐 잠깐 <웃음> <웃음> 콘서트 뭐, 리, 어, 연습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감정들이도느껴고 그리고 무대 하면서도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옆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테럿트랑 멤버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 콘서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무대에서 위에 옆에 멤버 있고 밑에 캐럿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느낌 너무 좋.. 사실 <웃음>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캐... 우리 멤버들과 우리 캐럿 너무너무 너무 아, <웃음> 감사합니다 우와. 아 멋있다